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 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발달지연 아동의 발달평가하기에서 눈맞춤 평가에 대한 편이에요. 어, 이후에 부모님들이 스스로 집에서 가정 내에서 발달평가를 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거예요 오늘은 그첫 번째로 눈맞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부제를 이렇게 해놨어요. 눈맞춤 평가도 제각각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는 눈맞춤이 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고 계신 데 분들도 제가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차이가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눈맞춤도 제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주제입니다. 아... 자 이제 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눈맞춤이 안 돼요 이런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맞춤은 발단지연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특히나 어디 사회성 발달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 자폐아동이나 아스퍼거증후군 그다음에 사회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발달지연에서 이 아이들이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죠. 자이 눈맞춤을 갖다가 기계로 평가하고자 시도한 분들이 있어요 안구추적장치라는 추적장치를 갖다 만들어서 조기진단 안구추적장치를 이용하면 생후 6개월 이전에도 시도가 가능하다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기계를 만든 분이있는데 어, 에미 클린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대학의 에머린 대학 이라고 굉장히 명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요 분이 이제 했던 유튜브가 어, 테드의 영상이 있어요. 그 요거 지금 영상을 제가 잠깐 링크를 갖다 걸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링크가 여기 있겠네요. 요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분이 이제 어, 요걸 보시면. And s h e 다 quite o l i v to me. So c l s to I don't e l t i s 생기셨죠. 그 내용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어? 잡폐 그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정도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겠죠. 이게 그데 아 이제 이분이 그니번 강의 내용을 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특정 순간에 사람의 눈을 보는 정상 화동과 사물을 보는 잡폐화동의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도 영상 한번 잠깐 보여줄 텐데 그 영상이 아니라 그림이죠. 이분이 동 시켜봐서 한번 볼까요? 이 파트가 나오는 게이 저거예요. 이분이 요 영상 파트가 요 이제 그림이 요 밑에 있네요 하단에 하단에 있는요 그림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동이 눈을 갖다 추적해 보니까 그 사건에서 정상 아동은 그 사람이 눈을 보는데 사람의 눈을 보는데 회전문이 움직이기 있을 때에 오히려 동일한 사건이 생겼던 사물을 그러더라 애들이 자폐 아동들은. 이런 걸 통해서 눈맞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갖다 해 놓은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스크림을 또 아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강의한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게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가, 이분이 그 기계 추적 장치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뭐냐면, 요 빨간 게 자폐 아이들의 그 눈, 눈동자 움직임인데, 눈맞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정상화동이에요. 정상아동 같은 경우는 눈동자 맞춤 못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고 좋아지는데 자폐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반에 눈맞춤이 굉장히 오히려 좋고 시선 탐색이 잘 되다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냐, 6개월을 기점을 했을 때 형격하게 낮아지더라라고 이제 적응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강의 주제인데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계로 측정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시도를 할 정도로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6개월 이후에는 눈맞춤으로 평가를 갖다 거의 가할수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자, 여기서 원래 주제로 돌아가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어 이제. 근 이제 이분이 이 기계를 갖다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분의 기계를 이용해서 실은 논문을 작성하려 했어요 자폐가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가장 심플한 구조로 가능해서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서인데 기계를 나한테 팔아라 막 이랬는데 이분이 어 자기가 FDA에 등록을 하면 응? 그때 이제 팔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그런데 그런데 이 분이 FDA 등록이 실패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2년간 제가 기다렸는데 실패한 거 보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요즘 들은 생각이 이런 거예요 눈맞춤을 하니 자폐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맞춤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런 분들이 생겨요 내 아이는 눈맞춤을 하는 거 보니까 자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눈맞춤, 그런데 우리가 논문이나 이제 자폐 화동들 같다가 연구를 하면서 추석을 해보면 실은 하면 할수록 자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눈맞춤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눈맞춤은 자폐를 판단하거나 발달 지연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판단 요소가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이, 이 제가 이, 썼던 건 이거예요. m c 이라고 해서 자폐 조기 발견을 위한 그 테스트 방목,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2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23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7개 항목이 있어요. 바쁘면 7개 항목만으로도 자폐를 갖다 화, 확인할 수 있다. 발달 지연을 확인할 수 있다는 라 7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눈 맞춤 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요시여기는눈 맞춤 호명 방응 이런 거다 빠져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강의를 해 드릴게요. 왜냐면 눈 맞춤으로 이 발달 지연이나 자폐를 결정해 낼 수가 없어서 서그래 그래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이런 거거든요. 눈 맞춤을 잘하는 자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스포거 증후군의 상당수들은 눈 맞춤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아스포거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자폐예요. 지금 눈 맞춤만으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미경 교수라고 울산대 교수신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논문을 갖다 발표한게눈 맞춤은 개인차가 커서 자폐의 평가도구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링크를 갖다가 걸어서 보시면은 그, 신문에 나 있는 게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어, 권민경 교수가 자폐 진단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신문 보도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부모들도 우리 애가 눈맞춤을 하니까 자폐가 아니라고 이제 착각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은 유명한 의사분들 중에도 많아요. 자폐로 유명한 의사선생님들 중에도, 어 애가 눈맞춤하니까 자폐 아니네?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눈맞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왜 이런 잘못된 눈맞춤 평가가 만들어지는지 내용을 이해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맞춤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가족들이랑 눈맞춤 되지만 타인과는 잘안 된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뭐, 나하고 눈맞춤 해. 이거 갖고 평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눈맞춤이 잘돼야 된다고 지금 모든 사람과 눈맞춤을 잘해야 정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그다음 에두 번째, 원하는 게 있을 때나 자극이 있을 때는 눈맞춤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뭔가 다를 때나 눈맞춤 해. 이거 그러니까 눈맞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취지가 가능해져야 정상이다. 지금 원하는 게 있든 없든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는 거라고 쳐다보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든. 이게 통상적인 일상적인 일에서 추시 보는 게눈 맞춤이 추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눈 맞춤을 잠시 계속 한다고요. 세 번째는 훈련된 무표정한 눈 맞춤이 많다는 라 거예요. 애가 눈 맞춤 한다고 얘기하는데 씨름 보면 애가 무표정해요. 아 우리가 말하는 눈 맞춤은 그 의사소통 수단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실린 눈빛 이어야 된다고요. 네? 감정 정서가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눈빛은 이거는 다 훈련시킨 거죠. 뭐냐면 애가 눈 맞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눈 맞춤 시키려고눈 맞춤 하라고 그러고 뭐 먹을 거주고막 이런 걸 반복하면서 애가 엄마 요구하니까 엄마 볼 때도 눈 맞춤을 하는가 이렇게 멍하고 근데 감정이 안 실려요. 이런 눈 맞춤은 셋다. 이게 정상적인 눈 맞춤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 눈맞춤의 그 형상이 아니라 형성과 발달 과정에 오타네요.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맞춤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 눈맞춤은 본능이다, 본능.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가 눈맞춤을 갖다가 안 하던 애가 우리가 놀아주고 열심히 날 봐, 날 봐, 날봐 하니까 눈맞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아이는 이 문제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눈맞춤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자동화 이게 또뭘보만할수 있냐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우리 복잡한 눈맞춤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릴 때도 눈맞춤이 유지가 된다고 복잡한 상황에서 뭘 하다가도 슬쩍슬쩍 사람을 본다고 그러니까 동작이 이루어질 때나 복잡 상황에서도 눈맞춤이 머무르는 길게 아니고도 사람을 잠시 잠시라도 봐주는 이 머무름 현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본능적인 거라고 본능적인 거. 그래서 눈맞춤을 또 평가하려면 이게 본능적으로 획득된 건지 훈련으로 획득된 건지 구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특정 상황에서만 눈맞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저절로 자동 주시, 자동 추시가 이루어져야 돼. 네? 저절로 이렇게 레이더가 쫓아가듯이 눈맞춤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움직여야 된다. 고 근데 먹을 것만 달란다든지 특정하게 소리가 날 때라든지 혼날 때라든지 우리 애는 혼날 때 되면 눈맞춤 너무 잘해요 이런 얘기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 정사를 동반한 눈맞춤이 가능해진다고 멍하고 눈맞춤 이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 눈빛에서 꿀떨어지는 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맞춤의 포인트는 6개월만 돼도 사회적 미소가 출발점이 된다고. 눈을 맞추면서 엄마를 보고 눈에서꿀 떨어지는 표정을 하는 거. 그게 진짜 눈맞춤이란 말이에요. 예?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진 눈맞춤이 아니라면 우리 눈맞춤이 잘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맞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아, 가장 좋은 눈맞춤은 너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또래 수준의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되고 있는 게 제대로 된눈맞춤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겠다. 남자 라면기개구장이 눈맞춤 여자 라면 깍쟁이스러운 천진스러운 눈빛의 아동이 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눈빛인 거예요. 훈련된 눈맞춤이 아니라. 이걸 평가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엄마 눈맞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있을 때 시선 처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모르는 공간에, 어, 모르는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공간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애들은 그 사람을 관찰해야 돼. 근데 이 우리 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물건으로 간다고. 예? 물건으로 관찰한다고.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소리를 내어 눈맞춤을 유도하는 소리 없이 움직일 때 아이의 시선이 따라오는지 몰라. 지금 엄마하고의 눈 맞춤에서도 엄마가 자, 주는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건지 자동추시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려면 뭘 하냐면 소리 없이 움직여 봐야 돼.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움직일 때 눈이 추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누구야 그러고 나면 애가 그 소리에 반응하거든. 오티즌에 있는 애들이 그눈 맞춤도 시선 처리는 잘 못한다 그래도 눈맞춤 소리에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고 면눈 맞춤 쑥 한단 말이에요. 그때 소리 없이. 들어서막 소리를 내면서 엄마봐 엄마봐 엄마봐 엄마봐 그러면 아이가 입에 보면서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 시선이. 그럼 그걸 눈맞춤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면안 돼. 자 누구야? 아무 소리 없이 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동. 이동을 하면 아이가 엄마를 추시를 하는지 봐야 된다고. 소리가 끊기는 순간 눈동자가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눈맞춤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애라고요. 그다음에 웃거나 울때 소리보다 눈빛의 변화가 먼저 있는지 관찰하라고요. 예? 실은 우리는 감정 정서가 있잖아요. 눈빛은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눈빛은 예? 얼굴 표정은 포커 페이스가 돼도 눈빛이 변한다고 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빛은 아이가 감정 정 울기 전에 웃기 전에 그걸 정보를 눈빛에서 표현돼야 돼. 웃는 눈빛, 우는 눈빛이 나오면서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눈맞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 맞춤에 대해서도 이게 발달 수준에 따라서 제대로 된 눈빛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평가해야 제대로 된 아동 발달을 평가할 수 있고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체크해 낼수 있다라고 어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눈 맞춤에 대한 그 간단한 강의를 말씀드렸고요. 이후 발달 평가에 대해서 지속되는 강의를 할 테니까 꼭 공부를 갖다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